이번에 하는 목적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피, 그렇게 필요한 것들. 독해 특히 고난도 독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문법상, 음, 대표적인 게 이제 특수문들이죠. 그죠? 뭐, 삽입이라든가, 도치라든가, 어, 뭐, 이중구정이라든가, 또는 뭐, 부구정이라든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공통관계라든가. 동격. 강조. 무조건 익혀놔 주십 거기서 결정돼요. 권한도 높이 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수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법 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뒤에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아 이제 3연수 동사사잖아요그 부사 같은 거다묶어버리면 되거든요. 뭐, 먹는 건버리라는 얘기예요. 문장 문제에서. 목적은 없잖아요. 여기. 프러스 목적어, 이렇게 나왔는데, 없단 말이야. 얘가 일로 나가 있는 거야. 이 속에 있단 말이야.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뭔지 모르잖아. 익스프레스 목적어 뭔지 어떻게 알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왜 이렇게 몰라. 그래서, 겉, 그러잖아. 놈, 그럴 순 없잖아. 그냥, 겉, 그러면 되죠. 되게 사물이니까. 그치? 익스프레스 목적어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그럼 봐봐요. 버벌 말만 구호의, 난벌 뭐에게? 어? 어, 비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죠?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거. 아주 자주 표현하는 거. 됐네. 그리고, 자, 이 병렬구조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거야. 얘네들하고, 얘다 부사잖아. 얘도 부사잖아. 부사에 걸리는 거야. 어? 아주 효과적으로 다 묶었어. 이 병렬구조야. 구조 같아. 병력 구조가 꼭 주어 동사와 병력 구조라 너무 없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기에 대해 것 중에 하나가 원철이 주어라는 거알수 있고 단축측 봐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지가 나왔다. 됐어요. 다시 한번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모양 이런 것이야. 감정적 측면이다. 이게 주격 보호 아니에요? 얘가 주격 보호 받죠 얘가 보호했죠. 거꾸며 주는 게 메시. 그 메시지에 감정적 측면이다. 맞지? 아, 가슴을 치고 뭐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슬프고 이런 거 아니야? 막 가슴 치고 원통하고 그렇지? 감정적인 측면이지. 그게 음? 막막뭘 뭐, 아시야, 막뭘 뭐 신나는 거잖아. 뭘 해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못 해냈지만 우리 우리나라 선수들이 뭔가 골을 넣다니까, 었뭐 이랬을 때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측면들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뭐로 쓰였어요? 배웠으니까. 여기 봐. 이쪽 와봐. 주어로 쓰였으니까. 역할이 주어니까. 주어목적 주어, 보호동경은 뭐라고 했어? 명사자. 그럼 명사자로 이끄는 접속사였고, 이교의 가장 상위 개념은 인식 접속사. 알겠니? 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번씩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여기는. 자, 에스크나 어, 우리 약간 tree can do for you. 라고 세미콜론 나왔어요. 세미콜론 나왔으면 end나 bus이나 아니면 oa나 이런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다. 앞으로 세미콜론은 뭘로 본다? 등이 접속사로 본다. 등이 접속사 알겠어? 세미콜론은 등이 접속사로 본다. 예를 들면, 야 봐봐. 아까 했던 것 중에 우리 나돌이 남아야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여기 뭐야 이거? b u 지 알겠어? 세미콜이 나왔어. 훨씬 거 드디어 서도 바빠질 수 있지. 이렇게 서쓸수 있단 말이야. 이뿐만 아니라, 역시. 자, 다시 옵니다. 뭐 하지 말고요.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뭘로 봐야 되냐면, 이걸로 봐야 된다. 원수로 봐야 돼. 어, 요거하고 같이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나도 이거 어필 보면 되지. 너의 조국이, 자, 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할수 있는가를 요구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알겠어? 바로, 네가 너의 조국을 위해서 뭘할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라. 알겠어? 요구해라. 네? 유명한 연설이잖아. 이거 이노규럴 어드레스 아니에요? 이거? 유명한 취임 연설? 누구니? 누구죠? 누구지? 링컨이니? 아브라함 링컨이니? 아니면 존에프 케넨? 둘 중에 하나야. 둘 <웃음> 중에 하나야. 헷갈리다. 음... 취임 연설 거야. 이노규럴 어드레스에서. 취임 연설인데 아브라민 인커인지 존에프케켄인지잘 모르겠어요. 둘다이럴 만한 충돌한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존에프켄이면 인커는 아닌 것 아닌 것같아존에프케켄이가 해주자 그냥 정정하고자 그다음 그거 아니래. 내가 를수있 거야. 저봐 어쩌면 한 역할을 보라고요. 모를 수 거야. 목적어지 명사 목적 아또 목적어로 하했네자 아, 뭐야 명사일급 접속사였네 이거의 상위 개념은 종속 접속사였네 응? 그래서 이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 이게 문장 구조의 가성기본이야 이게 틀이 보인다는 게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직을 하는 거죠 조직을 조직을 알고 그 조직의 무슨 과에서 무슨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꿰고 있으면 모아주는 거야그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문장을 가지고 놀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와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다양한 학교의 내신 영작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이 속에서만 헤매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서 선생님은 응? 영작 어떤 구조를 이용한 영작을 내면 우리는 조금 요원하잖아. 똑같은 입장이지, 이제. 어? 선생님들하고 저동등한 입장에서 하면 슈퍼볼주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틀은 바로 이 접속사에서 나옵니다. 어? 모든 문장들이 바로 뭐야? 물론 이제 가장 간단한 단문은 아예 연결에서 빠져버리니까 안 나오잖아요. 단문은. 주어 동사만 있을 때, 그 단문이지. 그런 분이 나와요. 안 나오죠. 적어도, 적어도 뭐관계대명사이 들어가 있든 뭐가 들어가 있든 하나 이상의 접속사.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중문 아니면 최소한, 어? 뭐, 중문도 안 나오고, 거의, 봉문이 나온다고 봐야지, 그치 여기다 이제 역적으로 중문 한다.